음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어, 밴드 죄다 커플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이름이 독특하죠? 네. 네. 솔로들을 위한 노래를 만든 밴드예요. 네, <웃음> 앞에 박수 치신 분 솔로신가 봐요. 네, 공감하실 거예요, 솔로분들은. 네, 이름 되게 특이한데 제 자작곡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노래가 죄다 커플이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. 저는 어 보컬 기타랑 보컬을 맡고 있는 강명훈이고요. 옆에는 김사장 씨라고 카주랑 코러스 맡고 있습니다. 저도 쳐주세요. 옆에는 그레인 씨라고 잼베 코러스 맡고 있습니다. 이 노래 팁이 있어요. 어 제가 홍대에도 앞에 계신 분들이 죄다 커플 네, 신촌에도 하면 또 해주시고. 어 솔로분들 커플 왜 이렇게 많아요? 안 짜증나요? 그러면은 짜증나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그거은 죄다 커플 솔로들을 위한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. 1, 2, 3, 4 죄다 컴퓨 카페 다컴퓨 외로워라 어둠이 서리가라 나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 트레 컴퓨터 예, Yeah. yeah, number one. y h i t 역시나 역시나 최다 커플 신나가던 yeah. 우리 중한 사람이 하나만 야 홍대 커플 왜 이렇게 많아 완전 준다 커플이야 솔로몬들 커플 안 짜증나요? 짜증나요 안 네. 커플에 착깔렸어도솔라인 여자도 묻지 말아요 널린 게 여잔데 뭘 그리고 전화도 어렵지 않아요 <웃음> 왜일 줄 아세요? 왜냐면 나게 음악가기 타고 있습니 감다합니다 컴필 죄다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필 컴